아 정말 외국인하고 개인이 음에 상관관계가 있긴 하네요 따로 노네 개인하고 기관 관계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외국인하고 기관은 어떨지 보면 외국인하고 기관도 뭐 딱히 같이 노는 건 아니고 뭐, 뭐 셋이 다 따로 노네 바이바이뭔가 <목소리>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 중에 퀀트 투자 정량 분석에 관심이 많으시다면 한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파이썬 파이썬이라는 툴을 어떻게 활용해 볼수 있는지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실은 제가 평소에 늘 테스트 해보고 싶었던 가설이 좀 있었는데 그걸 혼자 코드 짜고 해결해 보다가 나름 흥미로운 결과가 나와서 여러분들 과 공유를 해볼 겸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 가설이 뭐였냐면 네이버 금융 투기 화면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매일매일 이제 코스피 뭐 코스닥 뭐 이런 두가지수가 나오는데 여기에 늘 요런 게 있거든요 다 아시죠 개인 외국인 기관이 각각 순 매수 순 매도를 얼마나 어떻게 했는지가 정보가 나옵니다 근데 흥미로운 거는 자 오늘도 따로 노는 개인 vs 외국인 기관 투자자 그러니까 뭐 이런 말이겠죠 오늘도 라고 하는 거 보니까 늘그래왔다는것 같은데 개인하고 이제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들이 서로 반대의 행동 양상을 보인다는 거예요. 개인이 팔고, 그거를 또 외국인 기관은 다 사고, 또 반대로 얘네가 팔아 제낄 때는 개미 투자자들이 다 그걸 사 제끼고, 이분은 이런 글도 썼습니다. 개인 투자자와 반대 편에 서라. 그리고 이건 좀안 쓰게 기사인데, 10년 주식투자 수익 외국인 78% 개인은 마이너스 74% 네, 개미들이 엄청 털렸네요 그리고 뭐 여기도 기관은 6조 팔고 개미는 5조 사고 왜 정반대로 갈까요? 네 여기도 있네요 코스피서 외국인 팔고 기관 샀다뭐 개인은 기관이 낮지만 그래서 이게 서로 어떤 물리고 물리는 관계가 있다는 건지 아니면 개인은 늘 반대로 움직인다는 건지 그때그때 얘기가 조금씩 달라지긴 하는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직업상 이런 것들을 숫자로 제대로 확인해 보기 전까지는 이런 거에 딱히 바로 아 그렇구나 하는 편 보다는 아 그거 진짜로 그래? 진짜로 사실이야? 이런 의심부터 먼저 하고 보는 나쁜 습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숫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지 데이터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지 한번 보고 싶어서 이런 작업을 해보게 됐습니다. 근데요 이거를 일일이 다 확인해 보는 게 실은 만만치가 않은 작업입니다. 일일이 확인하기 이전에 그 데이터를 모으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투자자별 매매 동향이라는 거를 클릭해서 들어가면 뭐 편리하게도 오늘은 어땠는지, 뭐 일주일간은 어땠는지, 뭐 지난 1개월, 지난 3개월은 어땠는지 나오긴 하는데 이거 합산이겠죠. 근데 뭐 6개월, 1년 더 뒤로 가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게 궁금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궁금증이 있다면 지금 이 자료는 좀 아쉽다는 거죠. 그리고 물론 일자별 순매수라고 해서 개인 외국인 기관들이 어떻게 매일매일 했는지가 이렇게 쭉 나오지만 이 수많은 페이지들을 하나하나 다볼수 있는 것도 아니고 웬드로 가기해 보면 네, 무려 380페이지가 있습니다. 이거를 다 일일이 확인해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몇 개만 확인해 볼까? 뭐 그때그때 달라요 뭐 이런 날은 외국인 기관이 샀고 개인이 팔았고 뭐 이날은 또 반대로 움직였네요 그래서 어, 정말 개인은 외국인 기관과 반대로 움직이나 보다 싶다가 이날은 또 개인하고 기관은 어, 샀는데 외국인은 팔았고 이날은 아까 그 처음 했던 얘기가 맞고 근데 이날은 또 개인하고 외국인이 같이 팔았어요 물론 이 순매수가 작긴 하지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검증하는 거는 무리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곤란함을 해결해 줄수 있는 게 파이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작업을 파이썬으로 해보는 게이 영상의 목표고요 여러분들이 꼭 일자별 순 매수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 시장지표 눌러보면 뭐. 각종 시간에 따라 숫자들이 어떻게 됐는지 다 정확한 용어로 시계열 데이터라고 하는데 시계열 데이터들이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이거는 예를 들어 어 국제금시대인데 5월 6일부터 쭉 이렇게 있죠 그래서 다음 다음 다음 하면 끝도 없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웹에 돌아다니는 시계열 데이터들을 편리하게 수집할 수 있는 이런 거가 주요 내용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거를 같이 해보시려면 몇 가지 선행 조건이 있는데요 반복문이라는 거를 알고 계셔야 합니다 함수라는 것도 아셔야 되고 그리고 모듈 패키지 라이브러리가 뭔지 아 돼요. 임포트로 뭔가 불러오는 거 이거가 난뭔 말인지 안다 하면 준비가 되신 겁니다 그리고 파이썬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지만 웹의 기본 원리라고 요청과 응답, 리퀘스트와 리스폰스 우리가 매일같이 웹에 접속하고 인터넷을 사용하는 거에 가장 저변에 깔려있는 기본 원리 중에 원리거든요 요청 보내고 응답을 받는 거 이거에 대해서 어 알고 계셔야 돼요 만약에 준비가 잘안 되셨다 라고 하시면 제가 시리즈로 제작한 영상 상장기업 데이터 분석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를 만약에 다 한번 완강을 하셨다면 이거는 부담없이 들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영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